좋네. 나는 점점 너로 져 못되게 돼 글로 적어내긴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번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걸 하지만 나의 하얀 옷에 너의 잉크가 묻어 낼수 없을 만큼 번쩍 내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요즘 노래는 뭔가 맘에 안 내게 불러주기엔 좀 어려워서 나름 며칠 밤을 세워 연습했지만 내게 들려주기엔 무린 것 같아 너는 번질수록 진해져가고 나의 밤은 좀더 길고 외롭지만 하루 종일 떠오 지게 같이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때 날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염을 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바람을 맞고 빗물에 젖어 나의 색감도 그려지겠지만 너는 항상 빛에 반짝일 테니까 멋진 말들을 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림이 되겠지만 달콤한 색감은 감추지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 是